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개시 신고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가 원도급 공사를 하면서 개시 신고를 할때 주의해야 될 사항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부가세를 포함하여 개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개시신고를 해야 하는데 부가세를 포함하여 개시신고를 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개시신고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보수총액을 산정하게 되고 이 보수총액을 기존에 신고한 확정보험료와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정보험료가 개시신고를 통해 신고한 공사금액 대비 차익이 큰 사업장을 위주로 확정정산 조사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가세를 포함하여 공사 개시 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정산 조사 대상의 사업장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는 두 번째 공사 금액 또는 공사기간 변경시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확정정산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공사금액을 공사기간으로 나누어 정산연도의 사업개시 공사금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때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산연도에 사업개시신고에 대한 공사금액 상승으로 확정정산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건설업개시신고시 주의사항으로는 첫번째, 부가세를 제외하고 개시신고를 했는지 그리고 두번째, 공사금액또는 기간이 변경되었을 때 보험관계 변경상 신고를 통해서 수정신고를 했는지를 반드시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업 개시신고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놀카페를 로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